매크로를 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셀 포인터가 표의 바깥쪽에 있는 게 좋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으로 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n4셀에서는 AV a 버리지를 선택해 주시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고 상단에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서 탑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Alt키를 누르시고 C17셀부터 D19셀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고 Alt키를 나중에 떼겠습니다. 평균을 선택해주시고 확인 단추 2를 평균으로 바꾸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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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에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F17부터 g 1 9까지 드래그해 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놓으시고 Alt키를 나중에 놓겠습니다 서식이라고 적어 주시고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